지금 탈출 시킨 거냐? 어? 이건 안돼안 됐다고. 자 이쪽이야. 어능 어느 이쪽이야? 기동 병무부대를 들어라. 지금 탈출하고 있는 코몽에 육발이 될 사살하라. 모이러 즉시 사살하라. 아이고, 아이 고뭐 이렇게 바쁜데 사람을 불러? 아이 어디 계신 거야? 아, 아어 저기 계시네. 어 사람 바쁜데 아이고 나 이렇게 불러싸 아이고 어? 어? 왔는가아 안녕하십니까? 중앙정보국 국장님 맞으시죠? 맞네 나랑 중앙정보국 국장 나 잘라진 국장이네 뭐가? <웃음> <웃음> 아 아게 아게 아게 아게 아게 됐고 우리 형은 더 잘라냐 자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내 네,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며칠 전일지삼 땅콩들을 격리시킨 그 친구 맞나 네 맞습니다 제가 일치삼단 거기를 경리를 했지요 음 좋아 이번 임무는 아주 어려운 임무가 될수 있네 뭔데요? 자 육파리라고 들어봤나? 알죠 육파리 절대 죽지 않는 불쌍한 육파리잖아요 누가 불쌍해? 아, 아, 아, 아, 왜 그러세요 자꾸 총좀 좀 내려놔요 어, 미안해 자, 가서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날 따라오게 아, 어, 네 국장님 자죽이래 어디 격리되어 있는 거지? 아, 우와, 존스리 우, 여기또 무서운 SCP들이 감금되어 있는 거겠지? 지금부터 조심히 날 따로 오게. 우와. 어, 금방 우와! 소리 났어요. 조심하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야, 내가 SCP 재단에 들어온 지꽤 됐는데, 여기또 처음 들어와보네. 우와, SCP 1048. SCP 6895. 자, 이쪽이래. 아, 아 예. 오! 잠깐만! 금방 무슨 소리가 났는데? 자! 지금부터 68이 격리 중 곳으로 들어가네 네! 어! 여기 있다! SCP-68이! 아우 불쌍해 68이 68이 불쌍해 조용, 조용! 아유 알았어요! 자 그놈 총 진짜 아우 진짜 자! 들어오게 어? 와 여기가 출입구인가 보다 차 유파리 쳐겠네. 오 저거 뭐야 저 녹색 물질은 유파리 유파이다나좀 꺼내줘. 제발 나좀 꺼내줘. 잘 들어가. 들어가란 말이야. 축소지 마요. 그러잖아. 저 화학 물질은 뭐죠? 보면 모르나. 저 화학 물질은 피부를 녹이고 있는 중이지. 어 불쌍해 어? 유파리 어떡해. 너 자꾸 무쌍하다고할 거야. 어떻게든 이 육파리를 없애야 된다 자 지금부터 너의 임무를 얘기해 주겠다 당장 이육8 1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싫어요 안할 거예요 육파리 안 죽일까 아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8 1를 이놈은 어떻게 죽일지 어, 진짜 못됐어 아! 어? 아닌데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나이따 다시 돌아오지 자 수고하게 빨래 대들 수. 총성. 충성이고 있네. 아유, 진짜. 아, 불쌍한 육팔이 어떻게 평생을 가쳐선 했어. 몸다 갔지. 너무 아프지? 나좀 꺼내 줘. 제발 나좀 꺼내 줘. 너 죽이라는데 어떡하니? 방법이 없어. 어떻게 육팔아. 나 진짜 착하게 살게.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혼자 살게 여기서만 제발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우리 육파리 아! 모든 사람들은 널 죽이라고 하겠지만 나코봉이는 아냐 너를 여기서 꺼내주겠어 너 약속했다 진짜 민간인들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 죽이지 않고 진짜 조용히 살기로 진짜 진짜 약속할게 일단은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나가지? 어떻게 아이 빨간다추 요 빨간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구나. 아, 육파라. 아, 어! 나 피야. 잘 들어. 내가 이 빨간 단추를 누는 순간 네가 탈출했다는 경보가 울릴 거야. 그러니까 재빨리 나를 따라와. 아, 어! 알았어. 좋아, 나도 달릴 준비를 하자. 자자자자자, 자, 자, 자, 자. 준비하고. 자, 나와. 아, 자 이쪽이야. 이쪽. 어, 알았어, 고마. 워 라고 제발 좀 끼지 말고. 아 어, 알았어 고모야. 잘이로 나가는데. 자 이쪽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잘 따라오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. 뭐야 저 자식. 저뭐 하는 거야 저거. 어? 아니 6파리를 지금 탈출 시킨 거냐? 아 뭐? 안 됐대. 안된다고자 이쪽이야. 언능언능 어, 어, 이쪽이야. 기동 정무부대들아.